여러분 자 오늘 그 비류 낄리 어플에서 너무 이제 저번에 너무 저같지 않게 예쁜 걸 해가지고 이번엔 턱수염 어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어울리지 않나요? 자 어, 이번 주제는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요 음 어, 사람을 처음 만날 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회사에 새로 들어갔다 뭐 반이 학계가 바뀌어서 반이 바뀌었다라든지 어, 새로운 뭐 학원에 가게 되었다, 뭐 어, 어디든 어떤 장소에 새로 가게 되었을 때 만약에 소개팅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요 어, 나도 떨리지만 그 사람도 떨리는 건 마찬가지고 어, 물론 그런 떨림이 다 그런 데서 오는 거죠 잘 보이고 싶은 거 내가 나 스스로를 잘 보이고 싶은 거 그게 무너질까봐 그걸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서로 같은 입장이니까 음, 너무 마음을 닫고 막 부담을 갖고 꽁꽁 얼어서 이렇게 있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자리 라는 것을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안정된 똑같은 자리에 만도 많이 다니지만 그게 훨씬 더 많겠지만 새로운 것들도 굉장히 은근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약간 열린 마음으로 어, 배우겠다는 자세로 그리고 어. 함께 잘 해보자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만약에 이제 새 회사에 들어간다고 쳐요 그러면 떨리죠 엄청 어, 어떤 분들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내가 하는 일들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반대 입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나를 고용한 사람 입장에서도 아니면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 입장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 새로운 사람이 오는데 이사람 괜찮을까? 어, 이 사람 일을 못하면 어떡하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성격이 이상하면 어떡하지? 성격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떨리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원래 있던 사람들이 더 안착이 돼 있고 안정적인 느낌이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도 어, 새로운 뭔가 새로운 한 사람이 들어온다라는 것으로부터 해서 그 새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기분전환이 될 수도 있고 분위기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자극이 될 수도 있, 있고요 그쵸 그래서 그 사람들도 굉장히 설레이는 그런 기분이 든다고 전 생각을 해요 똑같이 그래서 저도 아, 너무 어렵고 잘 보이고만 싶고 막 이렇지만 그 사람들이 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고 또 그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굉장히 스스로한테도 자극이 되는 거고 어 대신 마음은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볼 거고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잘 알려주고 이렇게 마음이 오픈되어 있어야겠지만 서로 그 입장 시장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굳어있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직장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반대로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은 솔직하게 한다면은 그건 뭐다 어려울 것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솔직한이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데 그니까 러 솔직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다 아는 척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어.. 그냥 솔직하게요 나는 처음이니까 당연히 떨리고 설레이고 실수도 할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당당하게 마음을 염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훨씬 어,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 마음도 편해지고 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수염 어때요? 잘 어울리죠? <웃음> 그러면 다음에 다른 모습으로 또 어, 마인드 컨트롤 토킹 이어가보도록 할게요